Why does it feel so inviting? Autumn in New York, it spells the thrill. Does it seem so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나 실기이고요 어, 오늘은 가을에 어울리는 재즈 곡들을 여러분들께 들려 드릴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 드릴 곡은 미스티라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해주신 곡이기도 해요 엘라 피츄럴드 버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ook at m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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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짧게 들려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들려 드릴 두 곡들은 저희 11월 9일 부산 드림시어터에서 들려 드릴 곡들이에요 계속되는 추워지는 날씨에 어울리는 곡인데 저희가 Winter Wonderland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Sleigh <목소리> bells rain Are you listening? In a lane s t o w is g l i s t i n 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h a p e n i we're walkin' in a winter wonderland Gone away is a new bird Here to stay a s a new bird He sings a love song as we go along and w e walkin' in a winter wonderland 이 곡이야말로 정말 가을에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Orange Colored Sky 어, 저 태양빛이 저물고 있는 하늘, 이렇게 어,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 h e n out of an orange colored sky Flash, pain, alakazade, wonderful you came by I was humming a tune drinking in sunshine when out of an orange colored view flash bam out of z I'm out of an orange colored sky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재즈 스탠다드 곡은 Like Someone in Love라는 곡이에요. Like Someone in Love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이라는뜻이거든요굉장히 아름다운 곡이니까 짧게 한 번, 들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ly I find myself outgazing at stars h e i n g s like s o m e I had wings bumping things I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단 하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곡 또한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곡이에요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24 little hours Where are the sun and the flowers Where they used to be rain 제가 준비한 가을에 어울리는 곡은 재즈 스탠다드 리얼북에도 있는 곡인데요 어, 가을하면 어텀 리부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희 롯데콘서트홀 공연에 이어서 어, 많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부산에서도 부산 팬분들을 위해 저희가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롯데콘서트홀에서 진행했던 곡들도 부, 어, 물론 보여드리지만 어, 부산 팬분들을 위한 특별히 준비한 곡들도 몇곡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만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즈 스탠다드 곡들로 가져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가을 하면, 가을 하면 떠오르는 곡들 중 하나인데 발라드 곡이에요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라는 곡이에요 <웃음> 저희가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웃음> 슬기가 장난으로 뭐 그럼 가을 타나봐 해 이렇게 말을 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슬기가 아, 어 그럼 바로 지금 편곡을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편곡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 들려 드려보자고 보자 합니다. <웃음>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지니. 네. 가을 타나 봐. 네가 부러.